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빨리 해가지 오늘부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동안에 이 사회에서 많은 종교라든지, 많은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응?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해왔는데, 정말로 우리는 종교가 무엇인지, 경전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풀어보러 가는 그 과정을 지금 연속해서 하나씩 풀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놓아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목차입니다 목차 그렇게 여러분들인데 지금 강의를 하고 싶은 목차들이 이게 전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소화가면서 얼마나 무지의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고 가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새롭게 한번 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또 열리겠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게 되면 우리가 할아버지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남겨놓 있는 엄청난 유산을 우리는 처음부터 내팽개치고, 참, 정말로 보석은 다 갖다 버리고, 이 잡동상이 가지고 먹고 산다고 아웅다웅 하는 아주, 뭐, 잘못된 이런 사고에서 우리는 조금 벗었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남을 속이고, 속고, 무지하고, 모르고, 잘못된 것 같고, 맞다고, 우기고, 또 다투고, <웃음>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복잡해지겠나, 그죠? 지금도 복잡한데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한번 보자고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중요한 것 어쩌면 세계 최초의 이론과 논리들을 펼쳐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편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자이 인구가 인류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류가 우리 조상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무지하겠네. 그제? 자 그러면 이것이 이 종교라는 것이 지금까지 세상을 하, 근력 다툼같이 종교가 왕하면 항상 그 사이에는 붕괴가 되게 돼 있어요. 종교의 힘이 강하게 되게 되면 분명히 그 조직은 또 흥망성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지금은 바로 지구라는 거다. 내가 지금 이것을 강의를 하면서 이것이 내가 고중학적으로 점검이 됐느냐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저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단, 지금의 인류들이 어떻게 샀는지 흑의 세계에서 지금 나아가는 것은 우리는 밝혀야 된다는 거다. 저번에 우리가 우주론, 우주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그제? 우주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인간이 과연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들이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하, 우리 조상들의 민족이 1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막 우긴다. 그죠? 그런데 1만 년일까? 이것을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정말로 우리 한민족이, 한민족이 이 세계를 정복을 했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 그러면 지금 막 인터넷으로 들어져고뭐 대조선이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고, 과연 그럴 것인가? 하는 것도 문제다. 그러면 인류가 한 명이 또 여러 명이 태어났을까? 이 촤악 번져갔을까? 이것도 한 웃기는 이야기다. 자, 인류의 탄생은 인류의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몇 십만 년 전으로 그것을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이 지구가 숲시 인구, 인구를 인류들을 몰살을 시킨 거예요. 멸종을 시킨 거라고. 그래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 지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은 언제 이것이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태양이 이렇게 가만히 있겠나? 여러분들이. 태양이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뱅뱅 돌까? 그 과학적인 그 논리가 잘못된 논리가 일반인들인데 아주 많이 가 있어요. 자, 다시 지금 지구를 뱅뱅 도는 것이 영원히 돌까? 지금도 영원히 돌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면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돌까? 이건 다 해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뭐 칠판에 그려가지고 해는 여기 있고 지구는 여기 있고 다른 여기 있어갖고 다른 지구를 돌고 지구는 어떻게 해를 돌고 이렇게 일정하게 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 이렇게 배워왔잖아. 이것이 거짓이라는 거다. 허구라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얼른데 뭐 인구 학자, 고고학자들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인류가 가장 똑똑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똑똑할까요? 천만에대 돼, 그 그러면 너무나 우리 리이 인구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류들이 어쩌면 허무 명령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이제 이게 바꿔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지구, 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방법을 돌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다. 이 허구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태양이 움직이는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를까? 그냥 가만히 있을까? 태양의 속도는 태양 자체가 이 움직이는 속도는 최소한으로 수십만 킬로로 움직이고 있어 시간 너 무슨 수치겠죠? 자, 그까지 가면 너무 복잡해지고. 자, 그러면 지구가, 이 지구가 온전할까? 온전하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밀망할지도 모른다. 언제 인구를 멸종시킬지도 모른다. 지구가 어떻게 변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지할 수 있는 이 범주 내에서, 예지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어떤 인간이 태어났으며 우리 지구상에 지금 존재하는 인구들은 어떤 유종의 인구들이 살고 있는 거고 거기에 나가서 인간이 이 자연의 세계,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필요하겠나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 우리가 종교를 탄생시킨 거예요. 종교를 그러면 종교가, 종교가 뭐냐? 이렇게 이제 우리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까? 그러면 종교가 뭐라고? 그럼 우리 종교하는, 우리 뭐, 뭐 기도가 되든 목사님이 되든 스님인데,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 어떻게 답할 거야? 종교는 종교가다? 믿는 거다 무조건? 이 논리가 이게 안 되잖아. 운명이 뭡니까? 운명이다. 이렇게 답하면 정말로 고라는 거잖아. 그제? 그러면 과연 지금의 현존 인륜들이 어느 정도 살았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종교는 어떤,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러면 원래의 종교는 어떻게 갔는데 지금의 종교는 또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종교를 믿고 있는데 왜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정말로 올바르게 종교의 길을 가는지 기도의 길을 가는지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전부 다 허구속에서 지금 허구적거리고 있는 거야 정말로 우리는 아뭐 제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이 과학 분야 과학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부 다 허구일 수도 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전부 다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천부경이 이제 9년 반이 돼가지고 6만 왔고, 올해부터 천부경 육경회를 태동을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스타트를 5월 26일부터 하늘에, 하늘에 감사의 뜻을 우리가 천재를 봉양을 하고, 그리부터 이제 출발하겠죠 그지? 출발하는데 그 사이에 우리는 뭘 알아야 되고 왜 하늘에 천재를 하는지 누구인데 종교가 되는지 종교가 뭔지 신학이 뭔지 믿는 것이 뭔지 기도가 뭔지 우리 알아야 될 거잖아 그러면 지금까지 종교하고 종교를 믿어 간 사람이 이것을 하나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 거야 이 얼마나 허, 허무맹랑한 이 사회가 되버리냐 그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유튜브에 가시게 되면 천부경, 천부경 육경의 채널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종교가 뭔지, 경전이 뭔지, 믿는 것이 뭔지, 기도가 뭔지, 이런 것을 수행하는 것이 뭔지를 차근차근히 풀어가겠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인간이라는 거다. 이 지구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지금 현존 인류들이 가장 뛰어난 인간들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인간들은 뭐 역사가 많이 돼봤자 1만 년 정도로 생각할지도 몰라요. 뭐 당군 할아버지 한인, 한웅 천재가 와가지고 뭐 1년 정도 됐다고 막 이야기하지만은 그것도 아무 믿을 게안된다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참더 허구 속에서 움직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일 처음으로 이제 한 장씩 제가 이거 좀 제가 멀어서 이걸 좀 갖다 놓고 내 시작할게요 자두 번째 우리가 처음으로 강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에요 인류와 종교라는 거예요 인류와 종교 인류가 생겨나야 종교가 있는 것이지 인류가 없는데 종교가 어떻게 생기겠노 그죠 그러면 지금 인류들이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천만입니다 정말로 천만이다 그럼 인류가 언제부터 시작돼갖고 이 대충이라도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자 이것을 우리는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풀기 위해서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간의 탄생이라는 것을, 현존 인류의 탄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몇십만 년 전에 우리가 지구가 멸망을 하고, 이렇게 응? 인구가 멸망을 한 것은 우리가 다 부질없는, 너무, 너무 오랫동안 부질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겠 지금 보게 되게 되면, 하석으로 보게 되게 되면, 3만 년, 7만 년 정도 되는 하석들이 부지기수로 나오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고작 1만 년 갖고 하석은 3만 년, 7만 년 이렇게 나는데 우리는 1만 년, 만몇천년 이거 가지고 지금 아웅다웅 만나 틀린 도 이것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이행다 부질없는 이야기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인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에 보게 되면 A, B, C, D, E 그러면 몇 개죠? 다섯 개다, 그죠? 자, 인구가, 지금 전 세계 인구를 보게 됐게 되면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다섯 분류의 정도의 종족이 살고 있어요. 크게 나누면. 자, 그러면 대충 한번 보자고요. 이 지구가 언제 또 멸망할지, 언제 또 인간에게 고난을 가져올지,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지구는 계속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이 자연의 현상에 대해서 살아남아왔다, 인간이. 그건 대단한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크게, 우리가 한 따지 보면. 세계 지도를 대충 이렇다고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일단 종족들을 한번 봐봐요 종족들을 보게 되게 되면 제일 우리가 포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어느 사람이에요? 지금 세계를 찾고 있으니까 백인들이다 그죠? 백인, 백인들이기 백인 때문에 백인들이 종족은 어디에 지금 주로 많이 정착을 했냐면 이 지역에 주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제 유럽하고, 그 다음에 소련은 일부하고, 이쪽에 가주로 미국은 이주를 했나라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지금은 미국 사람이 많이 사지만, 은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아프리카, 아프리카 독립주의, 누구 말또 나, 그 유럽 민족하고, 유럽 백인, 백인들 하고, 흑인들 하고는 이건 알잖아. 그제 완전히 다른 민족이에요. 그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는자 그러면 이쪽에 보게 되게 되면. 이거 남미 남미에 보게 되면 일부분은 백인이고 일부분은 흑인이에요. 그죠? 일부분은 흑인인데. 자, 여기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인도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들은 아시아 민족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겠지? 아시아 민족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일본 일본에 관련돼 갖고 이렇게 돼 있는 민족들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렇죠. 일본이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 보르네오라든지 필리핀 쪽으로 가게 되면 원주민들을 가게 되게 되면 이 한국 민족들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면 한민족들은 어디서요 이쪽으로 동북을 지휘했고 이쪽으로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 종족들이 지금 그러면 이 미국에서 이런 인디안들은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이런 그 인도를 중심으로 해갖고, 어, 사우디아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쪽에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부분,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인물 부분, 그 다음에 유럽 유럽 부분, 유럽과 소련 부분, 그 다음에 여우에 우리는 중국 기법입니다. 중국에도 보면, 중국에도 보게 되게 되면 남쪽의 민족하고 이 북쪽의 민족은 달라요. 이해되지? 자 그러면 그 민족들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민족들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러면 예를 들면 게되 이쪽에 가게 되면 남미에 가게 되면 남미에는 가게 되면 이 우리 민족하고는 인디안들이라도 북미에 있는 인디안하고 남미에 있는 인디안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면 이런 범어들이 우리는 풀어가면서 우리는 풀어가야 되니까. 지금 내 전화는 지금 라이브 중이니까. 전화는 나중에 라이브 끝나고 난 뒤에 전화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계의 인류들이 이거 어떻게 생긴 지도 모르고 뭐 종교가 뭐 필요하겠나 그래서 이 민족 따라 민족 따라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야 민족 따라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무슨 말리가있죠 그러면 이 분야를 우리는 다음에 하나씩 설명하게 될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 자, 이 민족들이, 이 민족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여러분들은 이런 말 들어봤나? 사라진 대국, 대륙이라는 것을 들어봤나요? 자, 여러분들은 이것을 제가 밝혀드릴게요. 자, 이 고대 문명, 우리가 이야기하기, 이야기할 때는 고대 문화가 뭐 항아 문명, 인더스 문명, 메,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에 문명이 라고 그랬죠. 이것이 적도예, 적도. 이 파란 줄이 적도입니다. 그러면 민족들이 나중에 발생된 그것을 구조를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설명하는데 이 사라진 대국이 두 개가 있어요. 내 네, 이것이 왜 사라지는지를 내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언제쯤 이렇게 설명이 됐는지도 내가 설명을 할 거고. 그러면 이 나라에는, 지금 세계에는 종족이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종족은. 종족이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되게 되면 세계에는, 지금 지구에는 크게 두 개의, 두 개의 대륙이, 두 개의 대륙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사라진 이것을 내가 설명을 드릴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일부분들은 전해드렸고 인구가 어떻게 이 종족이 번창을 해 나갔고 이 종교가 인구가 번창을 해 나면서 이 종교심이 발등된 것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인구가 언제 어느 시기에 이 문화가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된 것인지를 우리는 풀어나가야 돼요. 무조택은 뭐 사라졌다, 말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그, 갖고 되는 거야. 이거 이게, 이게 이유는 인류를 풀어내야만이 돼요. 이 종족을 풀어내게 되게 되면 그 원인이 헌하게 여러분들이 알게 됩니다. 그 내보고, 이 증거를 내놔라, 이렇게 물으면 좀 곤란하고, 그럼 니 어떻게 알았나, 이렇게 또 물으면 또 곤란하고, 그 자주, 여러분들, 나머지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판단에 맞게 가면서, 자, 이, 무너진 대륙이, 사라진 대륙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이것이 어떻게 사라져갖고 지금의 이 지구가 됐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재밌을 것 같죠? 음.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구가 사라진 대륙인데, 사라진 대륙에서는 뭐가 있었을까? 이런 문제도 생길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지금부터 한 5천 년에서 어, 기원전 한 5,000년에서 한 3,500년 정도 사이에 이 나라에는 자 앞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대륙은 만 5,000년 정도에서 한 5,000년 사이에 만들어진 문화, 문명들이에요 무슨 일인지 알겠죠? 문명에 내가 그걸 풀어줄게 만 오천, 우리 만 년에 이게 아니고, 만 오천 년 정도에서, 만 오천 년 정도에서 문화가 형성돼가지고 우리가 오천, 기원전 오천 년 정도까지,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책에서, 학교에서, 엉터리에 엄청나게 배우고 어떤 겁니다.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아시죠? 이것은 엉터리 중에서 상엉터리다. 자사대문명밤신지가어디요 중국의 황하 그죠? 자그 다음에 인도의 겐지스강 인더스강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우리는 이집트 문명이에요 이것이 어느 시점에 정도 되어있냐면 이것이 많이 하면 5000년에서 한3 5 0 0년 정도 기원전 여기에 만들어진 이 흐름이에요 그렇게 그것도 한 1500년 정도 돼요. 그렇게 이조가 천년이랬잖아요 실화시대가 천 년이 이렇게 실화시대하고 조금 합친 것만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 뭐 20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만큼 부상된 1500년이 단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것이 4대 문명발시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줄을 하나 잡고 나서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지구가 가는 적도예요. 적도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구가 요렇게 있는데 요 한가운데가 적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적도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지진축도 있지만은 앞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달은 아마 지금 자꾸 돌다 보면 달이 튕기든지 달이 땡겨오든지 한다 이 말이야. 그렇게 되면 이 지구가 지금은 23.5도로 이렇게 23.5도제 이산조도 기울어져 있지만은 이 지축이 또 돌아갈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지축이 바로 서갖고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게 되게 되면 인구는 그때부터 지구는 물망하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빠른 시일로올 수도 있고, 어, 오랫동안 수년 동안 안올 수도 있지만은 자오지한 이런 변화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인더스 문명과 이 사대 문명 파상지가 이 적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바로 위에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제 적도를 딱 끊었잖아요. 그제이 파란 줄이 적도니까 전부 다 여기 위에 다 있어요. 왜 여기에 있었을까? 왜 여기서 발달됐을까? 다른 데는 문명이 발달 안 됐는데 여기만 발달되어 있을까? 이것은 우리 뭐 응? 예수. 예수도 말 못하고, 부처님도 말 못하는 사진이에요. 이것이 소위 이야기하게 되면, 여우에 아주까지 우리는 빙하기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빙하기였다는 거다, 일종의. 그렇게 그러니까 빙하기는 엄청난 빙하기가 있어서 큰 빙하기가 있지만, 작은 빙하기도 항상 지구에는 이 순회를 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여우에는 추우니까 이 빡세는 거는 전부 다어이니다 그때는 그때는 얼어이니까 사람이 살수 있는 거는 적도를 기점으로 해갖고 반짝반짝 빛나는 요 지역에 비오는 곳에서밖에 그래서 문명이 발달된 것은 큰 강을 끼고 있어야 돼왜 물이 있어야 되니까 큰 강을 끼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4대 문명 발상지가 여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출발점이 이것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이 종교의 산실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왜이 지역에서 종교가 왜 쓸데없이 뭐 고대 문명에서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세계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요 안에 다 있어요. 4대 문명, 4대 문명 발상지에서 이 종교가 처음부터 탄생한 거요 예를 들자 자, 그러면 세월이 또 흘러간다잉? 세월이 또 흐르게 가게 되면, 우리가 최초로 한 3,500년부터 시작해갖고, 한 3,000년 사이에, 3,500년부터 3,000년 사이에, 그러니까 한 4,000년, 4,000년부터 그제한 2,000년까지도, 2,500년 정도까지, 세계되게 되게 되면 거대 문명이 이 세계의 거대 문명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었는데 이 거대 문명들로 분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는 스메르 문명이고 하나는 이 낙원 조선 문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메이징 그레스에서 봤죠. 낙원 조선 문명이고 이것보다 조금 늦게 우리는 마야 문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족들이 같을까? 이것이다. 이 인류가 종족들이 같을까? 같을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이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다. 그러면 이 인류들이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 이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류의 변천에 따라서 이 종교의 변화도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 고조선이 왜 중요하냐는 것이 이것은 다일부분으로 다 외부의 침입에서 무너지지만은 이것이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거예요. 그리고 이 문화가 가장 뛰어난 문화고. 자, 그런데 전 세계는 이 고조선 문화를 전부 다 말살을 해버린 거예요. 말살. 자, 그리가 그러니까 고조선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조선 문화가 어떻게 외부에 의해서 말살된 거야. 응? 누구인데 말살됐을까? 어느 오랑캐? 오랑캐. 지구 오랑캐?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고조선 문화 대조선이 됐을 때 대조선이 여러분이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줬을 때 낙원조선이라는 거예요. 낙원조선. 그러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을 때그 낙원조선이 어느 나라에 있겠세요 이것이 바로 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상대하안 해봐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를 때는 미국이라는 미국은 지금 인구가 미국은 역사가 2 0 0년밖에안됐어요 이 나라는 일부분은 이것이 조선이에요 조선 그런데 이거 뭐 베링해를 어떻게 넘어갔을까 이렇게 고민하겠죠 이게 더 웃기는 이야기데 그거는 아주 기초적 상식이에요 좀 이따가 그것도 풀어줄게요 자 그러면 이 대조선 문화가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백두산을 엄청나게 좋은 산으로 치죠 여러분이 <웃음> 다 부질없는 기다 여러분들 백두산은 우리가 이제 천지에 있는 백두산, 북한에 있는 백두산이 아니에요. 무슨 지 알겠어요? 아, 알겠나 모르겠나요? 백두산에 있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나중에 설명을 상시하게 할게요. 우리가 당군 할아버지가 온 백두산은 그게 아니다는 거다. 이게 북한에 있는 그 2750m짜리가 아니다는 거다. 6,000m 짜리, 6,000m 짜리. 그래서 이거, 이거 자꾸 저 백두산 천지 보러 가는 거, 그거, 종교인들이 백두산 천지 가면 기가 많이 온다 했었지? 그거 다 푸질없는 거짓말이라니까? 자, 그래서, 이, 대수, 이 대조선의 문화를 지금부터 풀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인류가 태어나면서, 지구가 이렇게 변화를 많이 겪어 왔기 때문에 인구가, 인류가 살아가기, 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종교예요. 자연의 대적에서 거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생겼겠나? 어디서 탄생했겠나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화가 탄생했겠지? 그러면 어디가? 여기서 태어난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바로 천부경이라는 거다. 무슨 얘기지? 천부경은 어디 있을까? 아메리카에 있을까? 이거 아니다. 천부경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어떻게, 텐진산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동쪽 쪽에 있어요. 이 동쪽에서 이 낙원조선이라는 것, 천부경의 산실은 이쪽에 있는 것이고, 아메리카 어제는 백두산은 어떻게?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우리 알아야 되는 거죠. 자이 지역에서는 천부경으로 이렇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여기도 말이 천부경으로도 갖고 종교는 전부 다이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무슨인지 알겠어요? 이 지역이 어디죠? 자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이집트,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기독교가 지금 로마에 있지만은 그뭐 바티칸 시국이 로마에 있지만은 그 기독교가 거기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난 거예요, 여기서. 그거는 로마 제국은 한참 뒤에 한참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 이것이 이어져 가면서 이어져 가면서 여기서 내려온 이제 멕시코에 가게 되면 아즈텍 문화가 한참 뒤에 좀 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그와 아즈텍 문화와 거의 조금 전에 옆 밑에 페루 쪽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잉카 제국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잉카 제국 아시죠 마추픽초. 잉카제국은 여러분들이 이민족 아니에요. 잉카제국은 어떤 데 보게 되면 뭐, 하메카 대륙저 밑에까지 고조선이 라는데 그건 아니다, 이이게서 대조선에서, 고조선에서 내려온 것은, 이북미에저 어디고, 그까지 밖에 없어요. 이것이, 북미에게, 이거는, 북미에서 내려온 것은, 아주 대륙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아프리카도 아프리카 가게 되게 되면 게되 다른 민족이 거의 없죠. 전부 다 아프리카 토인들만 있어요. 원래 이, 이 아프, 아프리카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 지금같이 이렇게 안 붙어 있었어요. 전부 떨어져 있어요. 아프리카도 떨어져 있고 아메리카도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조회에서 내려올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마야 인카제국 문명은 이 위에 있는 마야문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말씀드리자 겠지 이것이 다른 민족이고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유도 아프리카는 주로 흑인들로만 대부분 다 원주민들로 구성이 돼 있는데 왜 이게 아메리카는 원주민도 있고 흑인도 있고 양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남미에는 양분이 돼 있다는 거다. 양분. 우리가 저, 뭐, 포르카라 스페인이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막 이주시키갖고, 저가 점령하기 위해서, 거기에가지고, 종족들이 늘어났지만은, 원주민들은, 반은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같은 동족의 민족이었고, 무슨지 알지 동족의 민족이 고 반은 다른 민족이라는 거다. 이 종족도 모르고, 우리가 풀어가면 어떡해? 그 종족은 뭐, 되겠나, 그치? 자, 그래서, 대조선은, 남미에는 안 갔다는 소리다. 남미까지는 못 갔다는 소리. 그때는 떨어져 있었다는 거다. 그왜 떨어져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에설명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죠왜 떨어져 있었는지까지도 여러분들에설명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인류의 역사를 알고 있는 거면 전부 다 어떻게? 해? 황당한 논리제? 그런데 우리가 지금 클럼버스가 여러분들은 1492년에 클럼버스가 미 신대류를 발견했다. 그지그제 했나? 그것도 조작이라는 거다. 그치? 그때부터, 어? 쳐들어왔다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천부경과 지금 세 가지예요. 이천부경과 어메이징 그레시이 북미에 있는 어메이징 그레시와, 여기에, 그 뭐, 바티가 시고 이스라엘, 시리아 이집트 문명은, 문명권 여기에, 우리가 종교가 탄생하게 된 동기예요 종교가 왜 탄생했을까 아까 얘기했죠 뭐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제 살아남기 이거 한개더 남았노 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면 기도를 어떻게 할까 참, 응? 기도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기도할까? 기도를 우리는 말로 표현하죠. 말로. 그죠? 여러분들 주문을 하든지 말로 하든지 정근을 하든지 말로 하잖아. 이 말이 신에게 전달이 돼야 되겠나 안 돼야 되겠나? 설득되 되겠지. 그러면 모든 사람인데 전달이 돼야 되겠지. 그죠? 옛날에는 지금까지 언어가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천부경각, 어메이징 그리스와 이것들이 이것들이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수메르 문명이 되다. 여의 이전에 수메르 문명이 있어요. 자 이것들이 어떻게 이 <웃음> 조선말이었어요. 이것들이 조선말이다요 조선말 이것이 옛날에 대조선을 그리는 한국말이에요. 한국말. 그런데 한국어가 얼마나 뛰어난 문제는 모형도 똑같이 적는 것이요, 발음도 똑같이 하는 것이요, 소리도 똑같은 글이 무슨 글? 조선어라는 것이 조선어. 무슨 뜻이지 이 모양도 뜻 글자의 의미도 똑같고, 쓰는 것도 똑같고, 말로 해도 똑같고, 뜻도 해도 똑같은 것이 이 조선말이요. 에 단지 이 말을 우리가 그때 했던 말을 표기를 한글로 했다. 한글로 한 것이 우리는 발음하는 것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에 이 한글이 위대한 한글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글이 한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한자 발음을 기도할 때, 천북에서 기도할 때 보게 되면 한자 발음을 기도하는 거지, 그지 그럼 한자 발음이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명이야만이 어떻게 전달이 되는 거야, 전달이. 뜻과 내용이 다르면 전달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옛날에 조선에서 어? 대조선, 대고조선에서 조선대이 종교를 만들 때 천부경을 가지고 이 언어를 원래 펼쳐난 것이 이 조선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말이 얼마나 기디, 위대한 것인지 알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늘이 닿을 수 있는 말 하늘이 닿을 수 있는 파, 우리가 말하는 파입니다. 인간의 인류의 기도파, 내파가, 내파가 전달될 수 있는 것은 한글 기도라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실전에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인류가 이렇게 역사상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거예요. 자, 중간에 와갖고 이것이 맞다, 이런 것은 인간이 어떻다, 뭐 내가 교주다, 어, 인간이 뭐 해준다. 내가 하느님을 대신해왔다. 뭐 부처님을 대신해왔다.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거는 1편에서 그렇고, 이제부터는 이 종교의 세계를, 2편에서는 이 종교하게 돼서, 아, 종교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종교를 하고, 종교가 뭔지 모르면서도 종교의 길을 가고, 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무당짓 하고, 종교가 뭔지도 모르면서 기도한다고 앉아갖고 산으로 헤매고 이래야 되겠나, 그죠? 자, 그래서 이제는 특경편에 이 종교학을 올바르게 알자는 거다잉. 내가 이것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다잉. 자 이제 정략을를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천주라는 것을 알 했는? 이 천주 하니까 또 천주계 대법과 고또 문제가 되는데 천주라는 거다. 자 그래서 이 천부경의 모든 것에는 천부경 모든 옛날에는 그 천부 경전이 만들어져 갖고 내려갔때 처음에는 올바로 내려갔을 거야요 그지? 처음에는 올바로 내려갔는데 중간에 가도가 참부터 거짓말해보고 막 지가 막 천주 되어보려고 하니까, 그래었잖아 이것이 원래 천주예요. 그러면 카톨릭에서는 천주잖아. 천주교고, 그치? 기독교는 예수고. 그쵸? 다르다. 그게 이 천주의 종교, 천주와 종교론인데, 이 천주와 종교론은 이 하는 사람이 아니다는 거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천북에서 말하기는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지인각. 여기서 품어내는 천지지기 인기의 힘. 천지지기 인기의 힘이 우리는 천주라는 거다. 예제시죠? 그게 렇 하늘의 주인이라는 것인데 하늘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이 우대 자연의 우주를 그리고 있는 이 우주의 힘이라는 힘이 천주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천지기 인기가 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이 하늘이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종교를 하게 되게 되면 게되이 천주에 있듯이 어디냐마 원래는 이 하늘 우주 우주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천황 이라는 거예요 천황 그렇게 하늘이 저징해 준 어떻게 이 제주다, 하늘이 지정해 놓은 제주다, 그치? 이것이 원래 천왕이에요 자, 천왕 밑에는 누가? 에이, 그런 거아니다 우리 조상이, 조상. 각, 조상. 각 가정에는, 각 종교가, 종교라는 것은 각 가정에서는 할아버지가 조상이고, 천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지역에, 그 나라에서는 천, 땅을 다스리는 데는 천왕이 대장이고 이 전체를 다하는 것은 천주가 대장이다. 이 종교가 그런 거야. 그죠 그렇잖아. 사람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과 사랑과 이 자비가 나오는데 수행과 사랑과 자비 이게 뭐고 하느님은 어떻게 마호메또나 마호메또가 유일한 그거예요. 마호메또교는 유일한 유신이다 하느님이. 하느님이 유신이고, 이 기독교는 어떻게 해요? 유신 아니에요, 그죠? 유신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사랑과 자비가, 전부 다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우리 세계 종교다. 그죠? 이거는 나중에 상세하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종교와, 종교와 종교학이라고 했다. 그럼 종교가 뭐냐? 종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뭘까? 이것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뭐 경전 한게 있고, 내가 교회만 가면 되고, 절에만 가면 이 종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이 종교에는, 종교의 이론에는 우리가 크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고, 이 법이 있어야 된다. 법. 그죠? 이것이 우리는 경전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종교인이 가는 수행법이에요. 자, 예를 들면 경전이 있다면, 종교인으로 가는 수행법이 있는 거고 일반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되려고 하면 이세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 자, 첫 번째 경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어떻게? 종교인이 이 종교의 길을 갈수 있는 지도자 의 역할을 할수 있는 수행법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일반 신도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도법이 있어야만 이게 종교가 되는 거야. 이게 없는데 무슨 종교가 되겠나. 그죠? 종교에는 이것이 절대적인 종교예요. 이거는 천 표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경전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는 경전인데,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전인데, 경전에는 어떤 경전이 있을까? 이거다. 그제? 경전은 어떤 경전이 있을까? 아 경전 종교 한다는데 경전이 뭐 경전은 뭐 이거 돼서 고 이야기 책나 하나 놓고 어경전를 하면 안 되잖아. 자, 나는 난, 난참 지금 보면 너무나 이가 황당한 황당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정, 경전이 뭔지도 우리 한 닦아 보자. 경전이 뭐면 일반 경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 경쟁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가 일반 그 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있을 거아니까 그러니까 일반 경쟁이 있어요. 이것이 기본 경이에요 그다음에는 우리는 행사 경쟁이 있어요.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집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띠려고 귀신을 띠는 경 죄를 하면 죄를 하는 경뭐등이렇게큰 뭐 어? 누구 말자 천재를 하게 되면 천재하는 경 이게 있어야 될가리요 그러면 우리가 종교라는 것은 우리가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추수감사절에 우리 땅에, 땅의 대신들인데 감사를 드리려면 추수감사절이잖아. 그거는 일반 경험하고 다르지. 그러면 하늘에서 우리가 추워진 게 있으면 하늘에 천재를 지내야 되는 거, 그지? 바다에서 우리는 풍성한 것이 많이 없다면 바다를 향해서 감사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 그래서 경쟁을 하면 일반 경쟁과 행사 경쟁과 기도 경쟁이라는 게 나눠져 있는 거야. 이 세계가 없으면 이 경쟁 축에다 는 누구만 이야기하고 연불 잘하고, 이거 뭐 그거 하는 것이 우리는 이 경쟁이 아니라는 거다. 경쟁에는 일반 경쟁과 행사 경쟁과 이런 기도 경쟁이라는 것이 나눠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상세계 일반 경쟁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거다. 일반경전에는 어떤 것이 있나자 여기 한번 보자 우리는 그 종교를 소개하는 법을 소개하는 법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성각자들이 성각자들이 이 종교인들이 한 약이 이 말씀 경전이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이야 성경 성경은 경전이라기보다는 이 종교가 나아가는 이 결과 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이런 행사 경험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예식경전 우리는 예를 올릴 때 필요한 거예요 천재를 하면 천재를 하는 거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경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거 믿음을 전달하는 경전이에요 믿음 자 내가 이런데 보게 되게 되면 내가 종교를 가니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다 보니까 나의 소원은 잘 이렇게 이루어졌다 하는 이야기가 이게 이게 바로 우리는 어떻게 경쟁이라는 거다그치 그거는 일부분이 사랑 경쟁 이것만 갖고 종교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 뭘 얻겠나 이 말이야. 더 좋은 말도 쳐지는데, 그치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런 행사 경쟁이죠. 여러분 행사 못되면 하나 힘든 사람들. 내가 하지 못했던 거 어려운 것도 이것을 해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행사 경제는 이거는 되도록 개인을 위해서 행사하는 거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이 참여경제예요자 그런데 이 참여 경제는 이 참여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인데 천수경제의참여 지능이라고 몇개 있어요. 그제그가고는 경쟁이 그가고는 경쟁이 되는 게아니에 전문적으로 우리는 참여하는 경쟁이 필요한 거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라는 천복에서 이야기하는 이는 재경이에요. 재경. 그 다음에 구원정경이 있어요. 우리가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 구원을 해야 되고. 그렇죠? 구제하고 구원하는 분. 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네구제해주겠노라 이런 일한다고 해서 구제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을 이? 그렇죠? 그건 아니다는 거거 그래서 이것을 경을 해갖고 행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해야만이 그 경이 이루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는 종교인들이 절에서 성당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이지 그러면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꼭 그게 가야만이 기도할 수 있나? 아니잖아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도 경쟁이다 그런데 여기서 딱 보게 되면 한자를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를, 이시트 틀렸다,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이 기도라고 이런 기도명을 한자로 적어낸 것은 제가 이거 설명할 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 이것이 뭐니 틀렸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것이 꼭 궁금하면 내가 기도와 기도명에 강의해난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왜이 기도라는 한자를 썼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기도 경제는 내가 스스로, 자, 예를 들게 되면 도의 길, 우리가 도의 길, 도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을 위해서 도의 길을 가는 데는 종교인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함께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수행 경제는 있는 거야. 일반인들이 가는, 스님들도 가지 말고, 뭐 목사님도 가겠지만, 이 수행하는 경제는 그냥 앉아갖고 명탁 있는 게이 수행 경제는 아니다. 그다음에는 우리는 기도할 때는 소원 경쟁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종교가 어떤 재구를 타지자, 내가 힘들고 불안하고 대자연에 내가 이것을 넘지 못하는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경 경이 그 뭐고 종교가 만들어졌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어떻게 내돈 많이 버려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절대 돈안 온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거 힘들고 해줄 수 있는 거내 타고난 운명에 내가 할수 있는 능력에. 내가 가고자 하는 환경에 의해서 그 범주 내에서 우리가 소원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개인 경쟁이 있어요 개인을 위해서 하는 거. 개인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데 이건 조금 있다가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서 행복을 찾는 경쟁이라는 니다자 경이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 나를 행복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게겠지자 <웃음> 이제 우리는 수행법이다 수행법에는 수행법에는 우리가 종교인도 있고 일반인들도 있고 그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일반인들도 있고 종교인들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방법이 수행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이? 이게 똑같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 그제 그리고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내가 수행하는 게 있는데 수행방법 없이 무조건 믿어라 기복하라 이것만은 안되겠지 자 그래서 이 수행법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수행법하면 자, 나는 왜 종교를 믿을까? 여러분들 왜 종교를 믿습니까? 정말로 행복해지려고? <웃음>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질까요? 자 그래서 여기에 간단하게 설명했어요. 종교란 조상의 올바른 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종교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신앙이 뭘까 신을 믿으라 아니 뜻 그대로만 설명하면 되네.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나 자신을 믿고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올바른 나, 올바른 나가 무슨 나? 참, 나. 참 나를, 자기 자신을 믿고, 믿고, 신뢰하라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다. 그러면 내 자신을 믿고, 어떻게, 신뢰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것이 신앙인데, 신앙을 하면 어떻게, 쳐가서 이렇게 비는 게 신앙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건 내가 상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응? 참, 그러면, 우리가 너무 허구석에서, 너무 어쩌면 허우적허우적 끓이고 허우적 있을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의 종교, 신앙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뭘까? 자, 인간들을 보게 되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랬다 때, 결혼할 때 말하고, 결혼하고 난 뒤에 말이 틀린다고, 이렇게, 그제? 이거는 믿음이, 믿음이 부족할 수밖에, 어? 믿음이 부족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욕심이 과하든지 두중에한그죠 그럼 여기는 우리가 어떻게 적어놨어요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 희망, 고통,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 가서 막 빌고 이런 게 아니라 이말이야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내 자신을 믿는 걸 했잖아 신뢰하고 그러면 내 자신을 어떻게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죠 저기서 하게 되면 나의 행복부터 실천해야 는 거다 남거 필요 없다 이 말이야 자기 것만 하면 되는 거지 우리가 각자가 잘하면 각자가 죄안 짓는데, 이뭐 법이 뭐필요하겠나 그치? 온 천지가 도덕놈이니까 우리가 법을, 자꾸 만드 법이 많아진다는 그 자체는 도둑질 하고 사기치고 하는, 이거 범죄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소리다. 자꾸 만드는 거야. 법이 없는 게 제일, 법은 없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법 집행을 할수 있을 곳이 없으니까 법 만들 필요가 없겠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런 종교도 다 알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올바른 종교인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노? 참게해야 되겠다. 여서 정도정법정행이라는 것이다. 올바른 길로, 그치? 올바르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올바른 길을 가고, 올바른 법을 배우고, 올바르게 행동하는 거야. 그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밥을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인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종교인이 왜잘 먹고 잘 사나. 그 종교가 잘 되면 내가 조금 더잘 먹을 것이고 안 되면 철철 굶는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되는 거지. 종교인이.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종교인이 되려고 하면 이것이 필요한 거야. 참나가 올바라 야 되고 참나가 정도 정법 정행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진짜 나가 어떻게 이렇게 행해야 되고 내자도 이렇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나도 모르고 지나도 모르고 자도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알겠노? 그래서 이 강좌 시간에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참나가 진짜 참나가 뭔지 이것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참나가 뭔지, 진화가 뭔지, 자아가 뭔지를 우리는 열심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는 겁니다. 종교인이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자, 이제 시간이 이제 자꾸 가기는 가지만 이제는 종교인이 어떤 방법으로 수행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종교인을 가는데 나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나 하는 일 하나도 없이 절에만 지키고 있다. 이거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은, 이, 이거 실천수행, 독송수행, 기도수행, 명상수행,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런 수도나 수행을 하는 목적이 뭘까? 등문이다. 깨우쳐. 글문을. 우리가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오는 시도들인데이 덕문 그 사람이 자살 수 있는 글문을 얻을 수 있, 덕도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뒤에 우리가 뭐죠 덕경이다. 경을 완벽하게 터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올바른 지혜를 터득을 해야 이 종교인을 갈수 있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젊어 하니까 뭐 절마 하니가 절에 앉아갖고 머리만 깎아보고 뭐 맥탄이 먹어 뭐. 그러면 안 되겠지 <웃음> 그러면 공부해야 되는 일차는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깨달아야 된다 그죠 여러분 우리 수련사가 마찬가지 우리 수련사의 목적이 뭘까 자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버틸 수 있는 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 정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그죠 그거 없는 사람이 종교 하면 뭐 하겠노 그 집단은 전부 다뭐 자그 다음에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기도는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기도를 할 거잖아 그쵸 그렇죠? 기도가 뭐지 우리 그런 얘기 잘 알겠다 기도 가뭐고 아직까지도 모른다 이거지 기도 가 뭐? 기도는 기도다 자 그러면 종교는 뭐냐 종교다 믿음은 뭐냐 믿음이다 뭐 경제는 뭐냐 경전이다어 기도는 뭐냐 기도 보분 우리 답이 없잖아 그치 우리는 이런 기도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생활 기도하는 방법 독송으로 기도하는 방법 우리 사경으로 하는 방법 명상으로 하는 방법 주문으로 하는 방법인데 여기에 뭐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느냐 한번 읽어보자. 올바른 지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이 두뇌를 만드는 참나, 차, 아하, 진화를 막 구축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지 알겠지? 박사님. 응. 응? 박사님. 나도? 왜? 니네 이해 안 한다고? 니가 문제니까 이해 안 하지? 자, 그래서, 올바른 지혜,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 그지 자, 예를 들어 놓고,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은 종결이 되사는 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상담도 떼쳐야 되는 거야.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완벽하지 못한 상태에서 떠보는 거,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부해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잖아. 등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참, 엉터리 나눠 놓고, 넌 상담하고, 넌, 뭐, 존경한다고 이러면 되겠나? 안 되겠지?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그래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웃음> 자, 그 다음에. 기도법이다. 여러분들, 기도, 그, 어, 기도법을 어떻게 배웠나? 이 기도법을 발출지 일반 사람이 신앙을 하든지, 어든지 할까, 이거? 아까 신앙은 뭐랬어요? 제발, 제발. 내 자신을 믿으라 한 거야. 내 그만큼 해준다. 내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만드는 거야. 참나를 만드는 것이 기도법이라 했잖아. 그만. 이 누구 먹으면 비는 거 아니다 했잖아. 그지 비는 거 아니다. 신앙이라는 글자가 그래. 난는 풀어주겠지만. 뭐. 자. 그럼. 눈 말고 뭐 시간이 눈 말고 안 되고 자 이게 내가 부처님을 얻는다고 하가 내가 백경을 따놨어요 왜 똑바로 기도 좀 하자는 거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기도라는 게 무엇 뭐 때문에 기도 하나 건성 근성, 건성으로 기도 하나 뭐 감사의 기도를 하나 그건 아니다 이말 아까 지금 뭐 있어요 참날에참날을 위해서 기도한다 했잖아요 그죠 참나가 올바르게 만들게 되면. 내자를 내가 믿도록 만드는 것이 내 기도라 한 거다. 그죠? 그러면 죠그이 기도라는 것은 이말또 틀렸다 이렇게 쓸거 아이가? 참멀색하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행복을 찾겠나? 어디에 천국을 찾겠나? 보자. 기도는 행복을 찾아가는데 뭐가 행복해야 되겠나? 여기 있는 내 자신의 지나 두뇌가 행복해야 돼. 그다음에 내 의식, 여러분들이 내 식이라고 그랬죠? 내가 그동안에 인지, 인지되는 의식, 잠재의식 의식 이런 의식들이 행복해야 돼.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행동할 가능는 판단인가 구별되게서 행복해야 돼. 그다음에 내 행동하고 생활하는 데서 행복해야 되는 거야. 이것이 바로 기도라, 기도. 그럼 이 기도 하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기도할까? 무엇 뭐 때문에 기도할까? 물어보자. 이걸 한개는 알아야 될까요? 이거?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할 거잖아. 내 가족을 위해서 편하게 할 거잖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 그러면 기도한다고 그게 편해지나? 내가 여기에 있는 올바른 내 참나가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바로 기도다. 잖아요 누가 가서 인데 내가 또 남이 있다 해갖고, 내가 뭐돈 벌고 싶다 하는데, 남들이 그거 갖다 주겠나? 오늘, 오늘 뭐그 이상한 텔레비 보니까 하루 종일 뭐 뜯어 샀더라그제 뭐, 안 주는 것도 시에면 뺏어 몰라고 뭐한 마당인데. 가만히 있는데 기도한다고 갖다 줄 사람이 어딨겠냐 그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도, 기도의 역할이 뭘까? 기도는 어떤, 기도하고 나면 어떤 역할과 어떤 작용을 하더라? 그렇게 한번어보자 기도하니까, 어, 어떤 작용을 합니까? 돈을 말벌게 해서는. 자, 그래서, 정 말로 이게 너무 모르는 거야. 그러면 그동안에 너무 많이 속이고 온 거야. 무지하다. 무지해서 나온 말인지, 속여서 말은 는지 모르겠지만, 자, 오지간. 기도 역할과 작용에 대해서 한번 살아보자. 이게 뭐라고 해놨어요? 기복 그날 때 그제 기복이라는 말 뭘까 그런 게 있고 복 달라고 비는 거잖아. 응? 기복은 복 달라고 비는 거야 그제 복 달라고 비는 가정면 어떻게 기돈을뭐 했어요? 몽댕이 갖고, 도끼 갖고, 어가지고, 낸데, 어? 죽을래? 이렇게 하는 데서, 싹삭 비는 것이 기도를 했고, 이거는 어떻게, 복주세요, 복주세요, 한다고 하는 거다. 그러다가 어떻게, 복주세요, 기복을 하다가는, 이게 어떻게, 무슨 소리 해놨어요? 망신이 당하게 되는 거야. 망신을 당하는 거야. 망신이 뭘까? 신을 망하게 만드는 거야. 이? 기복진화으로 가자면 결국에는 망하게 만드는 게없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아를 행복하게 만들고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 가족들을 전부 다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이 기도라는 거다 그러면 나는 이게 망신당해가 되겠다 안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다음에 또설명하겠다 응? 그러면 종교를 아는데, 그러면 막 종이조가리 한개 갖고 이게 종교를 다 한다, 이말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있잖아.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의 세계에서 떠나라. 치. 자, 종교인 수행 기도법이다. 종교인이 수행하는 기도법과 일반인들이 수행하는 기도법은 다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종교인 수행법에는 이거 무슨 글자예요? 신통이다. 자 신과 통화를 하려면 여기 밑에는 뭐지? 허주다. 신통을 요구하게 되게 되면 허주가 올 뿐이다. 왜? 그럼 다음에 설명하할게 그래서 우리는 기도다.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통해서 올바르게 깨닫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먼저 가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먼저 가가 있으면 나는 어떻게 이 길을 기도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인데 올바르게 인도하는 사람이 이 종교인이 가야 될 길이다. 그래서 기도도인이 되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인 한번 해 봅시다. 이거나 기도도인 이 도인이 아니고 도통한 사람이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올바른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니가 올바르게 갈수 있도록 내가 이끌어준다는 것이 종교인이에요. 내가 도태했다고 해서 애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많나요? 너무 뭐 많아요. 자, 종교인, 종교인들이 가야 될 수행의 기도법이 있어요. 종교인이 앞으로 가야 될, 그, 기도법. 그런데 종교인들이 가다보게 되면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영통 기도법과 신통 기도법. 자, 여기서. 자, 또이 말을 하려면 좀그렇다누구말때 나는 영통했다, 나는 신통했다 해서 영통, 신통, 방통 해서 그된다 영통이 뭔냐, 이게. 영통이 뭘까? 응? 자, 영통이 영통 기도법이 있다 있어그렇 영통 기도법이란 지혜 득도라는 거다. 지혜 득도. 지혜 득도가 뭘까? 내가 지식을 올바른 지혜를 가지고 내가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영통 기도법이야. 막 영하고 통해 갖고 내가 니막딱맞춘다 점쟁이질 하는 게 아니고. 잉? 영통 기도법은 내가 두뇌 속에서 영으로서 지혜를 얻어서, 어? 이 사람들마다 올바르게 갈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채릴 수 있는 것이 영통 기도법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알수 있는 것은 뭐가? 내 두뇌라는 거다. 내 두뇌 속에 들어있는 영과의 통화. 영통이라는 것은 나와의 통화야. 나의 진짜 나와 통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내가 지시를 받아갖고, 내가 행동도, 말도, 은행도 모두 다 이렇게 올바른 깨달음과 올바른 길을 선택해가지고 하는 거야. 자, 신통 하는 뭐거 신통. 자, 신통은 어떻게 신과의 통하다, 그제? 신과의 통하는데 신하고, 신하고 통할 때가고 신이 내는데 이게 속곤속 해가지고 다 이야기해 주나? 안 해주잖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지입니다. 예지덕도다. 예지덕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텔레파시와 예지력을 통해서 이것의 신의 힘으로 신의 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예지력을 받아들이는 것이 신통이에요. 그럼 영통도 모르고 신통도 모르면 안 되겠지? 그러면 영통 기도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신통 기도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안 해보고. 우리가 뭐,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영통과 신통을 하다 보게 되면, 또 여기에 문제가 걸리는 거야. 이것이 무녀와 박수를 했다. 그죠? 이것이 무녀를 했지? 하늘과 땅을, 하늘에 있는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을 이제 연결해 주는 것이 무녀를 했다. 무녀라고 붙이는 이유는, 정말로 무당은 여자만 된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정말로 무당이 안 된다고 그랬다. 혹시 남자가 무당 되는 거나, 어, 여자, 아예 여자, 응? 여자 신을, 여자 귀신을 받아들여가지고, 남자가 대신, 이, 무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남자들은 어떻게? 남자가 정상적으로 이 신을 받았다 하게 되면, 이 무녀잖아. 무녀가, 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 볼수 있는 거다. 행동과. 그렇게 문녀가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그 하는 것을 알아차려가지고,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박수라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구슬하게 되게 돼요. 문녀는 신의 힘을 빌려갖고, 이렇게, 하면 인간이 뭐 이야기 할 수도 없는 이야기도 하, 할 수도 있어. 그제? 신이 이야기 하는 거니까. 할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일반 사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이 박수가 대신 전달하는 거야. 통역을. 이거는 통역관이에요, 통역관. 그래서 이거는 박수라는 것은 격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는 남자예요, 남자. 무녀는 여자고. 그 다음에 그거는 우리가 신통예지법에서 우리는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일반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기도법이다. 그럼 종교인이 하는 기도법과 일반인들이 하는 기도법은 다르겠죠. 당연히 달라야 되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를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반인들이 하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에서 벗어날고,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생활 기도법이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종교를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어떻게? 기도라고 한다. 이기도를 뭐랬지? 하편는 도끼를 뜨고 오게 되면 봐달라고 우리가 빌고 여 뒤에는 어떻게? 니 죽인다 카니까또 빌고 이게 아니다는 거다. 빌는 게아니다는 거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 기도라는 거다. 나의 힘에서 내가 올바름을 깨닫는 것이 내가 기도다. 이게 상세히으면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생활 기도법의 종류라고 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인들이 우리 신도들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다. 그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다. 자러분 들면 이거는 절하는 거다. 몸으로 막 기도라는 것이 막 다른 건나 머리 아프고 하니까 몸으로 때우겠다 하는 사람들은 막 천배를 하든 백배를 하든 천배를 하든 만배를 하든 열심히 절을 해갖고 운동사마 절을 해갖고 내가 이것을 득도해 나가는 방법 그 다음에 어떻게 좋은 경전을 내가 뺏겨서 적음에서, 아니? 이것을 우리는 사경이라 했다,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좋은 경전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경전을 내가 계속 읽음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주문 기도병이다. 내가 기도하는 목록이 있어요, 어이? 이것을 기도하는 거. 그런데 이것은 주문, 어, 주문인데 우리는 어떻게? 절에 가게 되면 우리가 막 간세보살 시키막 밤새도록 간세보살만 찾아란다, 그치?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야, 어이? 그러니까 각 개별에 주어지는 이런 주문이, 기도명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는 명상 기도법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문계는 항상 원경은 따로 있고, 개인이 가는 그 경들은 따로 있는 거야. 내가 부처님 경을, 내가 부처님이 되려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러면 부처님이 선 경은 전체 다라고 하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한줄두 줄이라 그제 이것이 내경이라는 거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장이다. 마지막 장인데 이것이 기도를 잘못하게 되게 되면 이 문제가 엄청나게 야기되는거 거야. 명상을 잘못해서 야기되고 기도를 잘못해 갖고 여기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종교 집단에 가더라도 이게서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만나요 그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귀신이 많이 들려야뭐 종교가 잘 된다 하지만 귀신을 들게 만드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여기.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잘못하게 되게 되면 분명히 그 사람인데는 그럴 거예요 신병, 신기, 빙의 무병, 귀신형 우울증 이런 것들이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걸리면 어떻게 해? 누가 해결해 줄 거야? 이 빈다고 해서 그 귀신병이 가는 건 아니겠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구명 시식이에요. 명을 구하는 거예요그 다음에 우리는 귀신, 퇴치라. 귀신을 갖다 때 잡는 거야. 쫓아내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보통 방법이 아니겠지? 인간이 보이지도 않아. 이런 귀신들인데 이기려고 하면 엄청나게 힘든 거겠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되면 이게는 아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것을 해결할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귀신을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이 사람인데 지금 현재 모병이 걸렸다고 하게 되면 어떤 액기가 붙어갖고 모병이 걸리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지? 찾아내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노? 병이 일어으면 병명이 아래야 병을 치료할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그러면 지금 여기 총 25강좌입니다. 자 25강좌인데 내가 시간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강좌를 진행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하게 되고 여기서 만일 필요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실습을 위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오세요. 천부경육경이 채널에 오게 되겠는 이제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자료를 차근차근히 여러분들을 올바르게 할수 있도록 유튜브에서 모든 강좌들을 올려놓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실질적으로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고 내가 종교를 가봐야 되고 내가 명상을 해봐야 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나중에 저희들이 5월 26일 날 스타트를 해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출발을 한다는 데 출발도 안 해놔 놓고 우리가 한다 이런 것은 안 되니까 5월 26일 지리산에함명에서 우리가 본격적인 천재를 올리고 난 뒤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는 이런 어려움이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기초적인 교육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로서 보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도 보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전화를 하든지 교육원으로 찾아오게 되게 되면 우리가 상세하게 설명을 할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돕고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교육을 하도록 할게요. 잠깐만. 그래서 이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내일은 여러분들인데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일은 인간이 탄생이 돼가지고 지금의 현존,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인류들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갖고 이렇게 생겨났고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야만 이 종교의 탄생과 더불어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서 종교가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생겼다 해가지고 한 사람 생기는데 이것이 된 것이 아니라 문화가 만들어지게 되면 인류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 집단체제가 만들어지게 되게 되면 거기에 종교가 생깁니다. 종교적인 힘이 생기다, 집단. 그런데 이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집단, 어떻게? 집단, 체제 뭐와 집단체제가 이런 것이 일이 되는 것이고 올바른 길을 갈수 있도록 하게 되고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은 이제는 고쳐나갈 수 있는 이런 올바르게 갖고 마지막에 있는 심병이든 귀신병이든 우울증이든 이런 것들이 안 걸리고 내가 나와 내 가정을 행복하게 지킬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나가고 수행도 해나가고 우리가 종교의 귀도할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니 해갖고 내일부터 내일 내일 내일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주로 강의를 많이 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을 택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고 강의를 한 것은 제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못 하니까 강의를 한 것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오늘은 이까지 하고 마칠게요. 하셨습니다